<웃음> 진짜 어짜로예 어, 감사합니다. 이게 하는내음고기하 거야. 마음로이라고내 마음이라고 정 아, 멘트입니까? 내, <웃음> 내 <마음이 웃음> 네, 멘트. 이야. 그래도 사람 말이 기분이. 아, 아, 아 잘, 네. 교육 잘 시키나 다제 마음에 아, 이런 마인드 좋다. 사람들이 요 알바가 서비스를 그렇지. 주면서 제 그렇지. 마음이에요. 그렇게 <웃음> 그냥 그 서비스만 하려나도 있고, 네. 그 어떤 애들은 기분 좋은 거, 이내 마음입니다. 하면 좋으면서 아. 뭐. 드라마 이제 또팀날라가야 되는데, 현금을 안 들고 다니던데. <웃음> 그러니까 맥주 하나에. 오이가 원래 한창하고 바지살이 요즘은 제일 맛있어. 그게 네. 이제 숙소비어 제일 고급인데.